일단은 10월달에 무해지보험이 없어지고 내용이 변동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주시고 가입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저녁때는 이제 10월달에 이제 전 보험사 30개 회사 제가 비교해서 다시 한번 한 2시간 정도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자님 또 시청자분들 일반인들 가입자분들 앞으로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보상 관련해서 아니면 설계사분들 영상 보시고 10월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은또 저희 항상 요즘에 실시간 방송하면서 제 욕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저조특끈님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또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일단 요즘에 저는 그분 영상을 안 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 욕을 뭐 요즘에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뭐 법적 고소하느니 뭐하느니 뭐, 뭐 하느니 똑바로 살아니 그런 얘기하는데 일단은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저를 하, 디스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설계사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워낙 유명하신 임팩트 형님 아 임팩트님 정당국님, 그다음에 정답두님 뭐그 다음에 뭐김인상님 그리고 저세이지 모든거 그리고 저희 허민님 뭐 기타 등등 많은 설계사한테 욕을 하는데 요즘에 또제 욕을 막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참제 욕을 하면 마음이 후련, 후련해지는지 아니면은 제가 요즘에 조금씩 잘 되니까 저를 꾹꾹 눌러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시하고 그냥 저도 9월달 에 바쁘니까 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웬 놈의 뭐제 디스를 많이 한다고 제보를 많이 받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아 자뭐 이번에 타겟이 전지는 모르겠는데 어왜 도대체 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영상을 그분거한 두개정도 저도 반박자료는 아니더라도 저도 영상에 올린거 있는데 참고로 저는 그분이 욕하는게 아니에요 욕하는게 아니라 저는 반박을 하는거죠 저전방어하는거예요 공격하는게 아니고 근데 뭐 자기 공격 뭐 뭐라고 있더라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자기 공격하는 사람들 가만 안, 안 놔둘거야 이러면서 제 실명이름 고들면서, 안티에 좀만 기다려, 이러면서 하는데, 하,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것도, 실시간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는 와중에,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는 그분은 실명을 안 거론하거든요.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제욕을 하는지. 그 저는 궁금했어요. 왜 나를, 그 대중 앞에서 그렇게 깔까? 그러면 살림 사이가 나아지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 뭐, 어? 완전히, 뭐랄까,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처럼 두 명을 씌우려거나?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께, 뭐, 디스를 했지만, 왜저 사람은 왜, 사람 왜 내일 욕을 할까? 천성이 그런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분이 저 유튜브, 뭐야, 해킹 당하든, 정지 당하든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정지 당했니, 해킹 당했니, 뭐, 그렇게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뭐 법적 고소하겠다 이런데. 아니 법적 고소하던가 말든가 법적 고소하면 조용히 할 것이지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법적 고소하기가 딱 기달려. 아니 하나도 겁안 나요 저. 예 왜냐면 저는 잘못이 없으니까 근데 뭐 법적 고소하니 오히려 제가 법적 고소하면 고소했지 저저 저 욕하고 그런 거저 자료 몇식개 있어요 지금. 저 항상 그뭐 다운받아 놓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몇개 한번 제가 지금 영상 한번 보시죠. 어, 요즘 보험왕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 저희 프라임 에셋에서 다니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태수라고 있어요. 안태수. 안태수가 안태수 보험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회사 그 자리에 내 밑에서 일하, 일하면서 우리 회사 계약을 프라임 에셋으로 수천만 원어치 빼돌린 그게 바로 안태수다. 근데 보험왕 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너무너무 웃었죠 왜냐면 이 보험에 대해서 보짜도 몰랐었던 애가 안테스다 계약을 그래서 프라임 에셋으로 빼돌린 애가 안테스인데 그런 애가 보험왕이라고 한걸 보니까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웃음> 보셨죠? 이거는 그냥 빙산일각이에요 이거 말고 정말 많아요 몇십개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 가만있잖아요 저희 모욕제로 이거 고소하면은 뭐그 사람 벌금 얼마나 받겠어요? 한건 다. 네. 근데, 뭔 놈에, 뭐, 나 욕한 사람, 내가 언제 욕했다고. 욕한지 안그지욕안 한지, 제기존의 영상 있으니까 봐보세요. 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뭐, 계속, 넌 딱히 달려? 이러면서, 하, 참. 저는 요즘 바빠, 그 사람 거뭐 신경 도안 쓰고요. 그사람 욕하든 말든. 근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랄까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저도 성적이 있고 또한 이게 거짓이 계속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반박 자료를 안 하면 두 중에 하나겠죠 아그 사람 원래 그래 어 원래 다른 사람 욕하고 실시간 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 편에 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그 보호망이 안태수 씨가 반박 자료를 영상을 안 올리니까 아저기 진짠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네 그거는 뭐 저희 시청자들이 뭐 판단이 나름이겠지만 근데 뭐 저보다는 저는 이제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3,4년, 4,5년 전에 했는데 뭐실시간으 방송사람도 항상 내판적으로 똑같잖아요 네, 영상 보면은 뭐보급적으로 솔직히 뭐 1시간 넘게 하지만 1,20분, 2,30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제다 설계사들 까고 욕하고 비망하고 그런게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분이 잘되든 안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관심없어요 뭐 몇달전에 벤트리 샀다고 제가 누구 통해서 알았는데 벤트리 사든 뭐, 뭐 마이바흐를 사든 아니면뭐 예? 저거 좋은 차를 롤스로이스 사든 저는 관심없어요 뭐돈잘 벌면 좋겠죠 근데 아니 왜 사기 살게 그거 저를 왜까냐고요저 작년에 유튜브 시작했는데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저를 까더라고요참 어이가 없어서 왜 그렇게 깔면은 살림살이 나아져요? 아니면은 더 유명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본인이 만천하의 유튜버, 뭐, 정말 대빵이니까, 자기 말이 뭐, 꼭그 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 나한테 배웠어, 이러면서 허세, 떨고 싶으세요? 아니, 변의이을 벽은 이제 익을수록 고개에 숙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겸손하고, 더 검소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왜, 뭐, 말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막, 소은줄 알고, 엄청 막 욕하더라고요. 아, 제가 아까 영상, 그, 본거 있죠? 그거는 진짜 빙산 일각이에요. 그거 말고도 수십 개돼요 예, 수십 개. 예. 왜 법적 고소 안 하시냐고요? 아, 그러게요. 예. 법적 고소할 시간까지 아깝네요. 네. 예. 전 따로 담당 변호사가 없어서 그 사람처럼, 예. 뭐 고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으니까요 예.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보담아 주고 서로 격려해 줘야죠 사람 비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부명처럼 돌아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고 저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영상 찍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아뭐 이런 영상 솔직히 안 찍으려고 하는데요. 아이뭐 이렇게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예. 제 가족들도 보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안티도씨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상처요? 상처 좀 받죠. 근데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존심, 자존감이 강하거든요 그런 거에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그 초특끈님 밑에서 일했는데 초특끈님 하니까 또 웃기네요 네. 님자 빼야 되는데 네. 무튼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3년간 일했는데 저는 저도 수수료 많이 못받았어요 예. 빵산처럼 저도 하면 꽤될 거예요 5초에서 1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못 받았어요, 저도. 저뿐만 아니고 그때 봉이자빌 카페 때 운영하는 사람 30명, 50명 정도 FC님들 거의 잔여 수수료 못 받았고 깔린 것도 거의 못 받았고요. 수수료도 거의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다른 분들 다 찾겠죠. 예. 뭐 그걸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냐, 어차피 저도 겪어왔고 어차피 10년 전인데. 예. 10년이면 도대체 비가 쓴데 네. 뭐 강산도 이제 바뀌는데 아휴 근데 뭐 그때부터 주장차냐 저를 욕하더라고요 아휴 네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사람이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뭐이 영상 볼지는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예, 보니까 구독자 3천 명 약간 넘었는데 저랑 약간 비슷한데 저보다 구독자 약간 없지만 네 근데 왜뭐 이렇게 저안테서 뭐, 너 법적 고소할 거다, 뭐, 너, 뭐할 거다, 뭐할 거다. 아휴 관심도 없고요 하면 하는 거고요 네. 그거 보고 제가 뭐, 뭐, 떨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할거 같으세요? 네. 전혀 안 합니다. 예. 네. 아, 좋은 영상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또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예, 그 사람과 제가 영상, 아예, 제가, 뭐 반박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이제 올리는데 이 시간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시간이 아깝네요 근데 이제 그만할게요 그냥 아직도좀 우울하네 일단은 오늘 9월 이제 말인데요 네오늘 정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멜치랑 테이비랑바뀌는거몇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예좀 9월달보다는 좀 많이 바뀌고요 자 저녁때 2시간 거의 영상을 각 회사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인데 아침부터 저 우울한 얘기에서 제동하고요. 네, 딴 사람은 뭐 제가 딴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저 혼자만의 제가 영업과 그 다음에 보상, 네. 제 일만 앞으로 하고 직진, 딴데안 보고 직진으로 제가 가서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